애니몰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의 DK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60초 열대어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1편 택배를 받으면 조금 위험한 열대어 탑1 0입니다탱 네. 선정 기준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사착이 많은 친구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 시리즈들에서 말씀드린 이 물고기들은 매니악한 물고기나 뭐 어쩌다 한 번씩 수입되는 물고기가 아니라 조금만 둘러보면 구매할 수 있는 그 고기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열종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온과의세종이 있는데요. 라스보라 갤럭시, 라스보라 브리지떼 라스보라 마큘라타가 포함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카라신과에 또세종이 있습니다. 카디널 테트라, 러미노즈 테트라, 콩고 테트라, 그리고 시클리드과의 또 세종이 있는데요. 라미네지, 개오파고스 종류, 디스커스 이렇게 아홉 종이 있고요. 마지막 레인보우 종류 중에서 좀큰 애들, 보세만이나 레드 레인보우 저는 이 열정을 택배로 받으면 위험한 탑10으로 뽑아왔습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열정을 뽑은 이유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발송한 개체들 중에서 사착에 대한 컴플레인이 유난히 많은 상위 10개를 제가 추린 거고요. 재발송을 했을 경우에도. 꼭 사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종들이라서 제가 요렇게 10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탑1 0열대어들을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구매를 하시되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시거나 당일날 받을 수 있는 방법 픽을 통해서 받으시던지 물고기는 수도권에 있는데 내가 지방에 있다 하시면 고속버스 택배가 있죠 그걸로 해서 당일날 이렇게 받으시면 사착률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0초 열대어 상식 1편 택배로 받으면 위험한 열대어 탑10 이렇게 알아봤구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